인덱스는 첫번째가 범입니다. 두번째가 행의 위치죠. 그 다음 콤마 찍고 열의 위치를 적어주는데 지금은 열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열이 하나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열이 생략이 됐죠. 이제 행의 위치값만 알면 되는데 모드는 특징이 뭐냐면 얘가 제수죠 3으로 나눌 건데 피제수가 a2셀이죠 a2셀에 1이 있으니까 1을 나누죠 근데 제수가 피제수보다 크면은 크죠 그러면 나누지 않고 바로 얘를 나머지로 씁니다 그러니까 1일 때는 일행을 가르켜서 바로 기획팀이 됩니다 그 다음 2일 때도 나누지 않고 바로 재무팀이 됩니다 이제 3일 때는 여기 3을 적으면 크지 않으니까 3, 1은 3, 빼기 3이 되죠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그러면 3은 0을 가르켜야 되는데 0은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행인데 이 범위에는 1, 2, 3만 있기 때문에 0을 쓰면 <웃음> 값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 더하기 1을 했죠 이제 나머지가 1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2가 돼서 재무팀을 가리킵니다 그럼 기획팀이 재무팀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서로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2번도 안 됩니다 이제 3번을 보면 a2셀에서 하나를 뺍니다 1에서 1을 빼니까 0이죠 이제 3은 0보다 크니까 나누지 않고 그대로 0이 나머지가 되죠 이제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버리니까 1이 되죠. 그러면 1은 1이니까 기획팀이 기획팀이 됐습니다. 이제 2일 때 빼기 1을 하니까 1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가 나머지데 더하기 1을 하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팀이 재무팀이 됐고 3일 때 1을 빼니까 2죠. 여전히 나누지 않고 그대로 나머지데 더하기 1을 하니까 3이 됩니다 그럼 3은 3이 되니까 정확하게 아기가 맞죠 4일 때는 빼기 1 하면 3이고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근데 더하기 1을 하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4는 1이 되니까 기획팀이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